자 대한민국 옵션 시장을 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는 나의 ATM으로 만들어 봅시다. 필요한 만큼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지 저항을 알아야지 매매를 끊을 때 끊고 다시 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DD로 찾아보는 지지 저항.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옵션은 콜풋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감소하죠. 그러면 지지지향도 물론 같이 감소하겠죠. 이걸 어떻게 찾냐하면은 어 콜풋 가격도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빠지니까 계산하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DD라고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DD는 어 Dynamic Data Exchange 동적 데이터 교환이라고 하고 정권사 HTS에서 실시간 가격을 엑셀 데이터로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엑셀에서 보여지는 실시간 가격을 계산식으로 어, 나타내서 지지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전광판은 HTS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옵션 가격은 행사가 기준에 있는 등가격 중심으로 어 이렇게 외가격, 외가격, 이쪽이 등가격, 이쪽이 내가격이 되죠. 행사가 기준으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등가격 교차가 일어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외가격은 외가격끼리 내가격은 내가격끼리 대칭적으로 가격이 맞추, 맞춰지게 됩니다. 자 전체 교차를 전부 다 분석하는 것은 복잡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대한민국 장의 대부분은 어, 변동성이 심하면서 승물진폭이 3P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내가격끼리 외가격끼리의 교차가격은 오차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는 교차원리는 등가격부터 시작합니다. 등가격이 만약 에 310행사가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은음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면서 푸드옵션 가격은 떨어지고 서로 교차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음 상방으로 진행될 때 이렇게 진행되면서 콜 가격은 올라가겠죠. 푸 가격은 떨어지고 이쪽 푸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럼 올라가면서 이두 개가 어 이제 서로 가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이 맞춰지는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푹 가격도 떨어지고 요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또 요렇게 또 맞춰지겠죠? 그럼 요 맞춰지는 부분이 아마 311.25 중간값 정도가 되겠죠? 310과 312.5의 중간 부분 311.5에서 맞춰지는데 어 요두 가격이 맞춰지는 고 지점이 어 중간 지지값과 저항값이 되는거죠. 콜은 저항값이 되고, 풋은 지지값이 되겠죠. 요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요렇게 옵션 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뭐또 여기 또 부딪히고 또 상방으로 계속 진행되면 은 이쪽에 올라가서 콜옵션 가격은 올라가고 풋옵션 가격은 떨어지면서 312.5에서 다시 교차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어 하루 정도의 행사가 목표가 됩니다. 하루 정도 목표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11.25 근처 요이 가격이 교차하는 중간지점에서 더 이상 상방 진행이 되지 않고 막고 떨어지면은 다시 310에서 다시 어, 교차가 일어나겠죠. 이두 가격이 또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때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교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어, 반대로 어, 310에서 하방으로 진행될 때 하방으로 진행될 때는 마찬가지로 어, 지금, 교차가 일어났다고 생각, 310에서 교차가 일어났고, 하방으로 진행될 때는, 이 어, 가격이, 풋 가격이 올라가고, 콜 가격이 요쪽, 밑에 아래 가격, 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쪽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렇게또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어, 봉의 진행 방향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바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막고 반등하고 또 다시 내려가거나 그죠 그럼 여기서 어, 이 중간값에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값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션이라는 것이 서로 대칭적으로 교차하면서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지지저항값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제공하는 dd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월곡가월적가 당일 어, 전일가다 포함시켰는데 어, 실제로 어, 매매를 진행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가격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200뭐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어,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깔아 놓은 거고 그리고 이 현재가는 이제 당장 봐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진폭도 그날의 그 장액 세기를 알수 있으니까 선물 진폭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콜의 당일가 여기는 풋의 당일가 그리고 여기는 행사가 있고요. 콜 현재가와 풋 현재가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콜이 상방으로 진행되면서 저항값을 맞게되고 동시에 푸시 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지값을 맞게 되죠 하방으로 진행될 때는 반대로 푸시 올라가면서 저항값을 맞게되고 콜이 떨어지면서 지지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가로 진행되겠죠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장입니다. 2020년 10월 내내 어 선지는 3 1 9원에서3 1 9원만 가면은 지지해서 반등했습니다. 이날도 그렇습니다. 310에서 좀 떨어지니까 바로 또 바로 반등하죠. 바로 콜옵션에서 바로 반등했습니다. 여기가 콜옵션이고 이쪽이 푸드 옵션인데 어저기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DD입니다. 어, 여기 310행사가고 여기는 3 1 2행사가고 315행사가입니다. 어, 이 빨간색이고 파란색 불 들어오는 것은 어, 지지장가가 중간 지지장가가 가까워지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어, 여기 행사가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는 콜이 우세하다는 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푸시 우세하다는 겁니다. 어,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310에서 어, 막 310만 근처 가면은 바로 어, 이렇게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해서 바로 상방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중간 저항값 여기 6.26이죠. 310행사가 310입니다. 6.26 근처에서 이렇게 막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어지면서 310은 여기 교차가는교차가는 교차가는 계속 지지합니다. 어 반대 풋옵션에서도 여기 교차가에서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면서 어 여기죠. 5.0 여기 중간값에서 계속 지지하, 지지하면서 지지하 결국에는 교차가에서 굉장히 멀어지죠. 멀어지면서 여기서 뚫, 어,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버리죠. 여기는 저항값을 뚫고 올라가버리고 이 중간값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312로 가겠죠. 312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 이 중간 값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312 교차가로 가서 5.48, 5.48 근처에서 목표치까지 갑니다. 이때가 아마 한 2시 정도 됐었는데, 어 목표가까지 한 행사가에서 이렇게 몇번부딪히고 목표가까지 갔으면 은어 여기서 이제 보통 매매를 중지를 하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 남았었는데 어 시간상 더 이상 뭐 다음 목표가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하는 것이 좋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10 행사가에서 부딪히고 중간값에서 한번더 거치면서 312 행사가를 목표 목표치를 가죠. 이런 그 중간 지지 저항 값이 이렇게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산식을 보여줍니다. 하방으로 갔으면 이, 이 부분이 중간 지지 제한 값이 됐겠죠? 그리고 312로 가면은, 어, 312로 가면은, 어, 부딪히는 값이 먼저, 콜 값은 5.0에서 먼저 부딪히겠죠? 여기서. 푸선 떨어지면서 6.26까지 떨어지고, 6.26 근처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떨어지겠죠. 계속 중간 지지, 중간 지지 값을 깨면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가를 지나면서 푸선 4.8 지지 값까지 교차 가 밑에 그 중간 지지 값까지 떨어지는 거죠. 코은 반대로 6.06 이까지 이제 중간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 빨간색 부분에 이제 저항값이 생기고 파란색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서 지지값을 알려줍니다. 이 DDE를 보시면 은 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 붉은색 불,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어, 경고를 해줍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0월 29일장 입니다. 이날은 미장의 영향 때문에 10월 내내 계속 지지했던 310 선물지지가를 지지, 선물 아래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그래서 307행사가 까지 307행사가 에서 시작했습니다. 307행사가 에서 처음에 떨어지더니 3 0 7행사가한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3 0 7행사가에서 교차를 시작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반등을 했는데 저항값 6.5 여기 저항값에 계속 부딪히죠. 하방이 워낙 셌기 때문에 어, 여기도 이제 어, 반대로 푸드옵션도 6.02에서 어, 바로 뚫고 6.02에서 교차를 하더니 예,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는 좀 지지장 값이 약간 달라졌는데 지지값을 많이 남겨두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 결국에는 여기 5.51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6.83 여기서는 저항을 맞고. 한참 난기 저항을 좀 어느 정도 남겨두고 다시 하락하면서 교차가에서 이제 지지 저항을 맞고 교차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서 6.5를 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가까지 가죠. 다음 행사가에서 보면은 5.29하고 6 5는310 행사가에서요. 6.5하고 3 0 아, 7행사가에서 어, 6.5하고 3 1 0행사가에서 5.2는 같은 시간대가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서 어, 저항을 뚫어 버리는 게 되죠. 그리고 최종목표가인 3 1 0행사가에서 교차를 하는 5.8에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풋에서도 보면은 여기 지지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어, 지지값을 깨버리고 어, 3 1 0행사가에서3 1 0행사가 5.8에서 교차를 하고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혹자는 말합니다. 장마감 후에 복귀하면서 지지지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에, 그런데 이 장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지지지을 찾아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dd를 잘 활용하고 있고 dd를 잘 활용하면은 장과 장을 시작하면서 지지자항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선을 이렇게 꺼 놓는 거죠. 이 지지자항 값이 하루에 변화, 하루에 있어서 일간 폭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또 달라지고 매일매일 그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폭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지저항값이 전일걸 쓸 수는 없지만 은 당일날 이렇게 중간지지저항값과 교차가를 정해놓으면 은 하루정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오버나이트나 어, 롱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프리미엄 감소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장이 어떤 변동을 주더라도 DDE에서 주는 변화무상한 옵션 지지장을 잘 활용하시면 옵션 시장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ATM이 될 겁니다. 제 카페에 오시면 D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러주시면 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